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입니다. 오늘 제가 크라이슬러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작곡한 소품 곡들 중에 두 곡을 연주해 드릴 건데요. 어, 비엔나 춤곡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음곡에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 두 곡을 연주해 드릴 겁니다. 어, 되게 전통적인 그런 비엔나의 춤 형식에 맞춰서 작곡된 곡들이고 워낙 유명한 곡들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식사하러 식당에 가시거나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되게 대중적인 곡이라서 어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주해드릴 곡이 이제 생상에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라는 곡인데요. 어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바이올린 레퍼토리에서는 굉장히 자주 연주되는 곡이고 어, 사라 사테라는 또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바이올린스트를 위해서 직접 어, 작곡을 해서 스페인풍의 네, 사라사테가 이제 스페인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 스페인풍의 정열적인 네,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열정적인 그런 화려한 곡입니다.